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82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무려 4만 5천여 명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서로에 대한 첫 공격에 나섬으로써 이제 대선 레이스는 본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이두 후보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미국만의 대선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조 바이든의 공격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민을 대표해 시진핑 주석께 감사드린다. 시 주석이 강하고 날카롭고 힘있게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반격을 주도하고 있다. 시 주석이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병원도 며칠 만에 지었다. 날이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가 저절로 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에 중국을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거센 공격을 계속해온 트럼프의 스텝이 여기에서 꼬여버린 것이죠. 바이든은 이 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무려 4만 5천여 명의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의 오판과 대처 부족을 두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 트럼프 rolled over for the Chinese. 원문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 저항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끌려갔다. 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그의 대처의 결과로 2천여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포문을 엽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트럼프 m a d e America u n p r e p a 트럼프는 미국을 준비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꼬여버린 트럼프의 스텝, 트위스티드 스로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해서 공격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바이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선거운동 본부는 이미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와 지적재산권의 절도를 막지 않았다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번영은 미국의 이익에 일치한다고 라 말하는 바이든의 친중국적 연설 영상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바이든은 델러웨어의 상원의원으로서 아시아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던 중국에게 미국과의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키로 한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아시아의 거인으로 키워줬고 결과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들이 모조리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름 아닌 바이든이 그것을 적극 도왔다는 그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 설명을 하자면 이런 잘못된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 즉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외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맨피스 등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인들을 살륙해 온데 대한 공모자가 다름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결정지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다시 공장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그 표를 얻어냈고 이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의 승기를 잡았다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기로 이 러스트벨트의 블루 컬러의 표를 가져오지 못한 힐러리 클린턴은 결정적인 패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세 번째 공격 포인트는 조 바이든과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는 한 회사가 중국의 투자회사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매달 5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최대의 에너지 회사가 부패함으로 수사를 받자 조 바이든이 개입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약투약이나 형수와의 사이에서 불륜을 저지른 폐륜적 행위를 저지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을 굳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바이든 부자의 부패 행위와 친중국적 행위는 트럼프 대선본부에 정조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트럼프는 China wants sleepy Joe so badly, 중국은 멍청한 조 바이든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트위터를 내줬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한 셈이죠. 중국의 적대감을 가진 미국인들의 마음이 바이든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이든일까요? 트럼프일까요? 대한민국의 총선의 경우는 현 정부의 실정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비교적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역대급의 일자리 창출, 증시의 화랑,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강공이 효과를 발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와중에 하필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바이든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에게는 잠재적인 돌발 악재가 또 하나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가 이번 가을 미국의 독감 시즌과 중복되면서 제2차 대유행이 예상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최악 중에 최악이 될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그 기간이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과 겹침으로써 장차 모든 이슈를 삼켜버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재개함으로써 자신이 이룩한 역대급 미국 경제의 화랑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어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그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쯤에 다시 독감 환자들로 인해서 중환자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그 위에 2차 팬데믹의 대유행마저 시작된다면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또 다른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당선이 어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2차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그의 당락의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래저래 트럼프의 재선의 키는 아이러닉하게도 코로나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